네 이번 강의에서는 요번주 어, 셋업에 대해서 좀설명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파운드 호주 그리고 골드 그리고 제제가 어, 호주 달러를 한번 봐볼건데요 끝난 다음에 어, 저번주에 나왔던 셋업들 몇가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희희가 그래서 첫번째로 볼 것은 파운드 호주입니다 자, 파운드 호주 현재 데일리 차트인데요 자, 우선 데일리를 보기 전에 잠깐만 일주일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일주일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곳에 나오죠?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아서 트렌드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렇죠? 트렌드 라인, 파란 색깔. 그래서, 저번주 캔들 클로즈가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어,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가 이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시간 이제 타임프레임을 내려가서 보면 되겠죠 자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 베르스 캔들 주자마자 그 다음날 강한 불 캔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이 캔들이 바로 이 위클리 차트의 캔들 이 위클리 캔들의 위기입니다 위. 아시겠죠? 그래서 거부 캔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부 캔들. 자, 왜냐면은, 어, 이 트렌드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거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불캔, 강한 불캔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것은 거부, 어, 거부 반응이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에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죠? 새로운 바운스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 캔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몸통보다 몸통보다 위기 더 길고 밑으로 그렇죠. 몸통보다 위기 더 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나 나오고 1.800000 그렇죠. 1.8이라는 서포트 레벨에서 그렇 심리적인 숫자적 이런 홀수 같은 어 이제 강한 서포트 레벨에서 계속해서 캔들 클로즈가 이 위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죠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죠. 왼쪽을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면은 같은 가격 가, 어, 같은 가격대에서 이러한 거부 반응이 보이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켓 오픈이 나오면은 1.8000에서 어, 이제 서포트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1.835까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1.835냐? 자 왼쪽을 보았을 때이곳이 어, 이제 첫 번째 레지센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1.85까지 어,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첫 번째 타겟은 1.835가 되겠습니다. 1.835. 자,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를 그렸는데 피보나치 같은 경우 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인트 A를 여기로 잡았고요. 포인트 B를 이곳에다 잡았습니다. 이곳.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제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는 제가 어, 가지고 있던지 벌써 한 2, 3주가 되었는데요. 이 움직임이 어, 이제 되었을 때 그리고 가격이 이 피보나 이이 캔들이 이 트렌드 라인을 뚫었을 때. 그렇죠? 이빨간색깔이첫 번째 베어리시 캔들,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온 첫 번째 베어리시 캔들. 이것이 나왔을 때피보나치를 이제 A 그리고 B로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61.8 타겟을 찾았습니다. 자, 마이너스 61.8이 어느 곳이냐? 바로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가 나오는 구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1.8,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까지. 그리고 1.8000 서포트.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 데일리 캔들 두 개가 1.8 위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강력한 거부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 오주 같은 경우는 1.835까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골드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클리 차트에서 보았을 때 트렌드 라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검은 색깔 트렌드 라인 보이시죠 자 데일리 차트로 가면 은 이 트렌드 라인을 지금 위로 부순 것이 나오, 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 1235라는 레지센스를 찾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리테스트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목요일날 리테스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서포트 구간 그렇죠, 정확하게 리테스트를 보이고 다시 한번 레지센스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왜냐면은 위클리 차트에서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일리 차트지만 자 데일리, 위클리 차트에서 이 내려오고 있는 베르시 트렌드 라인 위로 지금 현재 캔들 클로즈 나왔고 여기 계속 어, 저희가 이 하이를 아주 오랫동안 뚫지 못했는데 지금 이 하이를 뚫고 새로운 고점, 그렇죠 새로운 하이를 만든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포트를 터치를 하고 현재 레지신스 위치에 있지만 은 우리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드가 마이너스 어, 61.8레벨인 1263까지 아니면 최소 126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다자 매수는 근데 어디서 하느냐 바로 1235 위에서 캔들 클로즈가 나왔을 때 지금 이 캔들, 캔들들을 캔들 보시면은 위기 1235 이상으로 나와있죠 그렇죠이 위기 말고 캔들 클로즈가 1235 위에서 나오고 1235를 리테스트 했을 때 그래서 이런 화살표 방향 어,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제가 마이너스 61.8까지 매수를 할예정이고요그 다음에 1235를 계속해서 데일차트에서 뚫지는 못한다.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은, 1205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05 혹은 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검은색 트렌드 라인 터치까지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달러입니다. 호주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어, 제, 저희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차트 분석란이 있거든요 어,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호주달러 어, 서포트를 찾고 어, 0.716 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어, 지금같이 보시면 은 0.716 위에서 어, 완벽하게 뚫고 그 다음에 현재 트렌드라인 마이너 트렌드라인 검은색 첫번째 포인트 두번째 포인트 잡아서 세번째 포인트에서 어느정도 거부반응이 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0.716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서포트 레벨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부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쇼스를 할 것이 아니라 어, 거래는 0.716 근처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0.716을 리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운스를 보이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매수를 해도 좋겠고요. 완벽한 매수 세럽은 이 검은 색깔 트렌드 라인 위로 나오고 리테스트 그 다음이 매수 어, 예. 바로 이셋럽이 아주 좋은 셋럽입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숏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0.76 밑으로 나오고 레지틴스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0.76 리테스트 그 다음에 숏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또 어, 현명한 거래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리플인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셋럽이 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주 같은 경우에 4시간 차트입니다. 어, 현재 이것은 제가 쓰고 있는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차트인데요. 4시간 어, 리플, 4시간 차트인데 이것을 첫 번째 트렌드 라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잡아서 그 다음에 노란색, 그쵸? 이 노란색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에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가지고 제가 어, 100핍 수익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0.44 0.44 레벨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0.44 레벨이 왜 중요한 레벨이냐? 자,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 아니,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이 캔들의 위, 그리고 이 캔들의 위, 해가지고 아주 서포트 레벨이, 서포트 레지센스 레벨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이 가격이, 그이 그렇죠? 가격이 아주 중요한 서포트 레지센스 레벨이다. 자, 네이션 차트를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잡고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가 어디랑 겹친다? 바로 0.44. 그래서 더블 바텀도 나고요. 오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까지 약 200핍 정도를 어,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레지스만 잘 잡으시고 트렌드라인만 잘 잡으셔도 아주 좋은 거래를 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달러가 또 있었죠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어, 셋업을 보여드렸어요 어, 0.13에서 아, 아, 아주 중요한 서포트가 우리가 어, 있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왼쪽을 보아, 어, 보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한번두번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그렇죠 2018년 8월 15일에 제가 1.13을 건드리고 어, 처음으로, 11월 1일 날 처음으로 1.13까지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더블 바텀을 그린 형식이죠. 자, 4시간 차트로 돌아가 보면은, 어, 1.13, 그죠 완벽하게 1.13 처치를 하고, 모닝 스타 패턴을 그린 후에 엔트리를 어디서 가져가느냐? 아주, 어, 좀 공격적인 엔티를 라면은 1.13, 어, 바로 위에서 저 가져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좀더 보수적인 엔티를 라면은 1.13 거부반는 보이고, 모닝스타에서 이런 식으로 엔티를 가져가실 수 있겠, 어, 있었죠. 그리고 트렌드 라인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이곳을 트렌드 라인으로 안 가져갔느냐?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가격들이 어 전혀 연관성이 없죠 너무 멀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은 캔들들이 네좀더 많은 아, 좀더 많은 캔들들이 이 트렌드 라인으로 인해 어, 연관성이 있도록 그렇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좀더 수정해 주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수정해 주니까 뭐가 보입니까 바로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어, 매수를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보나치도 그리고요 피보나치 50% 타겟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또어디란겹게 없으니까 바로 1.15 그렇죠자 파운드엔도 아주 좋은 셋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텔레그램 멤버 중에서도 공유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네 여기 어, 142.680 여기가 또 중요한 서포트 레벨이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 왼쪽을 보면 또 답이 나오죠. 그래서 1 어, 네. 4 2 6 8리고 4시간 차트를 가보면은 더블 바텀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강력한 위익, 아주 긴 위익, 그리고 서포츠를 조그맣게 유지하죠. 를 그리고 나서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서포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147. 1 4 7도또 어딥니까? 바로 이 트렌드 라인 터치. 그래서 여기서 더블 바텀을 보고 매수를 했으면은, 어, 네, 저번 주 350핍 정도는 아마 가져, 어, 챙기실 수 있었죠. 그리고 달러엔도, 네, 아주 좋은 셀업 이 있었죠. 달러엔 111.730이 아주 좋은 서포트로, 네,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 라인. 트렌드라인 첫번째, 두번째 포인트 잡아서 세번째 포인트 그리고 나서 이제 트렌드라인을 조금 부서서 그렇죠 트렌드라인을 조금 부서서 이제 내려왔지만은 111.730이 강력한 서포트로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강력한 서포트로 역할을 하면서 서포트를 찾고 그리고 나서 150회 상승한 모습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엔트를 놓쳤다 그러면 어디서 엔트를 가져가느냐 바로 이 레지센스 이 레지센스를 이제 뚫고, 가격이, 이 레지센스를 뚫고, 레지센스를 이제 서포트로 리테스트를 하였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이곳에서 매수를 하면은 아주 좋은 거래를 또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단타로 약 50핍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 셋업들을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보여드렸어요. 자, 텔레그램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텔레그램인데요. 저희 멤버존 텔레그램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뭐 파운드 호주, 서 셋업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키위달러, 네, 트렌드라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그리고 리테스트가 나온 모습 그래서 숏포지션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달러 캐나디안 달러, 이것도 아주 좋게 올라갔습니다 달러 캐나디안 달러, 비포어인데요 자 트렌드라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가격이 트렌드라인 브레이크, 그 다음에 내려왔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이 사진에서는 1.3380까지 이제 레이신스 까지 어 이제 올라간다고 좀 보여드렸는데 어 이것은 단타로 저희가 챙겨왔습니다. 달러 킨에 대 달러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네, 단타로 이거, 이것은 이제 실패한 세업이죠 그렇죠? 여기서 2 0핍 정도밖에 챙기지 못하고 어 이제 스탑을 맞은 어 그런 세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 호주 달러 마찬가지로 데일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매수하는 모습. 그렇죠 마찬가지로 골드입니다, 골드. 1211. 저 이것을 제가 1 0 아, 10월 31일, 어, 이제 미국 중부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포트, 레지센스, 레지센스, 가격이 이 레지센스를 뚫고 서포트를 리테스트 하는 모습. 자, 1211, 이 비포 사진을 기억을 해 보시면은, 바로, 여기죠. 1211. 제가 이곳에서 바로 우리 멤버 분들께, 어, 이 셋업을 공유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 분들은 이 셋업을, 이 골드 셋업을 챙겼고요. 마찬가지로 달러 캐니안 어, 달러, 이제 비포, 애프터, 이제 형식으로 좀 보여드리는 어, 화면이고요. 유로달러도 그쵸? 1.130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로달러 1.13 도착, 그리고 바운스 예상합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에요. 비포 e 10월 31일 메뉴에 보이시죠. 10월 31일 유로달러 데일리차트 자, 유로달러를 가보시면은 1.130 그쵸. 여기서 바운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서 약 150일 정도 올라간 모습 그쵸. 이런 식으로 저희 멤버존에서 모든 셋업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리플 이제 서포트 레지스 제가 그려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1.13에서 바운드 현재 100핍 이상이다. 골드. 그쵸?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위치에서 약 200핍 상승. 파운드 호주 또한 데일리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에서 데일리 세 번째 터치에서 약 100핍 정도.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 데일리 더블 바참. 이런 것도 제가 다 공유해 드리죠. 그리고 파운드엔 어, 143.70. 자, 보시면은 파운드엔 매수 갑니다. 제가 써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142.680, 그렇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이죠? 142.680, 파운드 엔 142.680, 보시면은 올라갔죠? 350핍, 그렇죠? 이거죠? 비포 f 10월 29일, 그래서 보시면은 말씀드린대로 상승,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셋업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은 웹사이트에 가셔서 저희 멤버존에 이제 가입을 어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제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 아주 좋은 한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좋은 거래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